속보입니다. 3월 23일 오늘 목요일 오전 1시 31초에 남미 아르헨티나 산안토니오 데로스 코브레스 북북서쪽 84km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브리고리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최근 3월 16일 오전 9시 56분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브리고리 지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 가장 가깝게는 어제 3월 22일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5.6과 4.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새벽 4시 32분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9일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8일에도 후쿠시마현 나카도리 규모 2.5, 16일에는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1일에는 일본 인근 대만에서도 규모 클래스와 4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필리핀에서도 3월 16일 뉴질랜드 강진 이후 3월 23일 오전 6.40분 현재까지 7번의 규모 5에서 4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인도네시아 바누아투에서도 강진이 발생하면서 바누아투 라인이 움직이며 뉴질랜드 규모 7.1 강진 이후 일본 대지진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의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최근에 지진들을 살펴보면 왜 아직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상할 정도로 일본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3월 2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14일 후인 2022년 3월 16일 심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초승달 이후 브리고리 지역에서 곧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